소멸에 다기 전에 암홀을 봤으니 이거 11정도 나갈거예요 아마 12도 넘을거예요 10일 반이죠? 10일 반이사하면 등발이 조금 있기 때문에 10일 반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니까 여기다가 암홀 해가지고 암홀 10일 반 여기 써놔야 돼요 하다보면 금방 기억이 깜빡깜빡 합니다 저 나이 아직 60도 안됐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제 되어있잖아요 여기는 어차피 잘라줄거고 여기 하면 손에앞판쪽에 위에는 잘릴게 아니에요 손 대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실밥을 빼줍니다 여기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몇 인치입니까, 지금 보면은? 소매가, 소매의 부리가, 여기서부터 기니까요. 6인치 8분의 1이네요. 6인치 4분의 1. 반 인치만 쳐버리겠습니다. 반 인치만 칠 때는, 어떻게 치느냐. 지금 이게 앞판이잖아요, 지금. 이쪽이 앞쪽이거든요, 지금. 앞쪽에서 치는데, 내가 푹 튀어나왔잖아요, 지금 이쪽이. 그럼 여기를 지금 쳐버립니다, 이렇게. 밑에만, 소매 부리만. 여기에서 일직선으로 딱 하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뒤판을 칠 때게. 뒷판은 아까 왜그 채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옷을 고치려면은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고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가 고장이 있는가 없는가 옷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소매통이 그렇게 많이는 크진 않아요 지금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1인치 쳐냈으니까 여기도 한 1인치만 쳐내 주겠습니다 반인치 하고 이칸을 이거 쳐보니까 올라갔던 것이 지금 와버렸잖아요 여기 지금 돌아가는 선이 별로 안 돌아가 있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진동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1cm만 칠 건데 이 부분이 소매사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 c m 만 쳐낼 거잖아요. 이만큼만. 그러면 여기도 이만큼만 쳐낼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어디를 이야기하는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저게 지금, 4 1일 1cm 팠잖아요 이게 요것도 1cm 파면 조금 더 파져 버려요 진동을 이만큼이5 m m 만더5 m m 만 해도 엄청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이 부분을 진동이라고 합니다, 진동. 8인치 4분의 1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서 차를 대보면, 차를 대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면 맞죠? 이렇게? 지금 카메라 보입니까? 네,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치는 겁니다. 아니요. 그 차가 어디그그게가버렸을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똑같죠 여기서 이렇게 하는거게 여기가 2cm 친다고 여기도 2cm 쳐버리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그 원인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가위로 갈때 이렇게 갈 갈거예요 맞춰서 해. 이 곡선이 이 곡선이 동그랗게 돌아서 베드랑 밑으로 가는거예요 근데 이 곡선이 동그랗게 안돌아가고 그러면은 안맞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 지금 이 부분에서 여기를 한번 재볼게요 끝에서 끝에 하고 여기 1cm 내렸잖아요. 지금 이 정도. 그럼 이 부분에서 소매 많이 내릴 때도 이거 이것서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이파란산하고 이렇게 났을 때 끝에가 얼마입니까? 8인치 4분의 1이죠. 그럼 여기도 내봤을때 8인치 4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조금 적잖아요. 8분니 정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소리를막 1인치를 이만큼 내렸을 때는 그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아신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가위가 다 정확한 거예요. 그려놓은 거 정확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은우라를 맞춰서 해줘야 되잖아요 응. 우라가 너무 클 거예요 아마 굉장히 클 겁니다 한두 장 놓고 자르는 거예요 수백 장씩 놓고 자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접하고 이 시접하고 맞아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시접하고 이 시접하고 이렇게 여기가 겹쳤죠 지금 요기위가 단추 때문에 겹쳤나 봐요 이렇게 돌아가안 맞습니다 이거 완전 비정상이잖아요 움잘라 주고요 이거는 사물질만막 크게 가면서 똑같이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서 사물질만막 크게 그리고 이거 시즈볼 많이 남겨둘 필요 없습니다 1인치만 남겨두면 돼 1인치 이게 돌아가는 모양대로 잘라야 되겠죠 이. 그러면은 이것은 소매는 한장 완성됐다는 겁니다 넓은 쪽에 앞쪽으로 가게 항상 여기다 집어넣고요 자연스럽게 여기서 약간만 자연스럽게 박아줍니다 약간만 대가고요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덜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들어갈 수 있는 양만큼 겹치지 않게끔만 위치를 땡겨주고, 밑에 치를 넣어주고. 겹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고 딱 눌러주면, 노루 하나를 딱붙이면돼 이렇게. 이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양복 중에서. 이 파카랑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 손으로 다 잡아야 돼요. 가면서. 천천히 박죠? 약간만 당겨주죠? 그냥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냥 가면 됩니다. 됐죠? 여기 떨어진 만큼, 여기도 떨어진 만큼 떨어져 줘야 되겠죠. 빈미시가 이거 다 가지면 돼. 좁은 쪽. 이렇게, 약간만. 가면 갈수록 더 넣어주는 거죠. 여기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주면 돼. 최대한. 근데 밑에 제가 겹치면 절대 안됩니다.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주세요. 소매 쪽이죠 갈수록 덜 넣어야 되겠죠. 이제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거의 그냥 박은면요 지금 아무리 10반이래요, 10반. 요거 10반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1 10, 0이요 10, 10일 반이요? 네. 10일 반이면은, 좀 크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면은. 파카닉이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나중에 파카닉 넣어줄 걸 생각하고, 그냥 박습니다. 약간만 여기 4분을늘 넣어주고요, 뒷판을. 뒷판을 4분이1 정도 넣어주고. 요 제가 소매를 지금 박아왔거든요. 마쿠라지 잡아서 다려가지고 소매를 오라까지 박아왔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처음에 달리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접혀졌잖아요. 이 해주고, 나서, 이렇게. 지금 몇 인치 나갑니까? 아까는 6인치 8분의 1이었는데 5인치 4분의 3밖에 안되죠? 훨씬 더 나았습니다 지금 양복이 거의 다 됐고요 지금 소매만 달면 되거든요 소매 달고 합박만 하면 돼요 항상 소매를 달 때는 핀으로 이렇게 핀으로 한 번씩 찔러보십시오 이렇게 찔러보고 다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달아가지고 대충 달아가지고 안 맞으면은 또다시 뜯어야 되잖아요 이걸 보면은 선배가 지금 정상으로 좀 떨어진 겁니다 약간 앞으로 간 듯한데 괜찮습니다 원래 이렇게 떨어져야죠 약간 앞으로 간 듯한데 괜찮아요 이쪽에도 지금 옷들이 지금 명복의 가죽에다가 밍크에다가 무스탕에다가 무진장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습니까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봐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매를 달고 있는데요. 손매를 파카링을 잡아놔서, 달기가 좋습니다. 파카링은 잘만 잡으면 대충 달아도 다 맞게 돼 있어요. 잘 달렸습니다. 찝힌 데 없죠? 잘 달렸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점이 먹었네요. 지금 보면은 앞으로 1인치 이동하고 소매상이 조금 이동됐을 거예요. 안 맞을 거예요. 소매상이 뒤로, 뒤쪽으로 반인치가 넘어갔습니다, 뒤쪽으로. 근데 사니 위치가 안 맞아서 제가 위치를 따로 잡았습니다. 뒤쪽으로 반인치가 넘어갔어요. 뒤쪽으로 반인치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뒤쪽으로 반인치가 넘어갔으니까, 꽂아졌네요. 이렇게, 이정도만 맞겠습니다. 이 섬에 닿 때는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이요. 바늘를딱 꽂아가지고, 이 앞판, 지금 여기 이제 뒷판인데, 앞판 쪽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옷이 울러옵니다 저쪽에, 이쪽 앞판 쪽 박으면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뒷판 쪽으로 넘겼죠, 이인치가 소매, 소매산을 뒷판 쪽으로 반인치 옮겼습니다. 그대로 다르면 될것 같아요. 맞죠? 잘 맞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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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인 같 이렇게 박잖아요. 이렇게 박으면 헤드가 밑에 밀려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박으면은 손으로 뚫는 그렇게 안 되는데 밀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뒤집었을 때 소매상이 굉장히 이쁩니다. 네, 옷이 다 완성이 됐고요. 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리는 순서는 이 소매부터 이렇게 소매를 놓으면 오라가 꼬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꼬이지 않게끔 소매를 빼주고 지금 제가 처음에 잘 다려놔서 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소매도 잘달렸고요 소매 잘 나왔고 엘이 잘 나왔고 아주 좋습니다 소매를 갈 때는 항상 이렇게 핀으로 먼저 꼽아보고 소매가 잘 달리나 안 달리나 소매산을 맞췄어요. 제일 중요한 선이 어디냐면은, 소매의 앞 이동선이에요. 이 손은 정확히이 돌아가는 곡선하고, 소에 돌아가는 곡선하고 정확히 떨어져요. 1mm라도 틀려, 틀어, 틀어진다든가, 덜 박은다든가, 이 세를 파카는을 준다든가, 그러면은, 울어버려요, 옷이. 그래서 이렇게 신발을 해놓고,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이렇게. 잘 날렸죠? 뭐 그대로 달면 됩니다. 어디부터? 보면은 박하늘에 넣었더니 지금 티판이좀 커요 이렇게 크잖아요 많이 크잖아요 근데 앞판을 맞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걸 또 뜯어 가지고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할필요 있습니까 누가 겨드랑이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럴 때는 여기서 약간 4분의 1 정도 접어줘도 된다 4분의 1 조금씩 더저기 여기에서 딱노르발 뽑고 여기까지 딱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이 나머지는 넣어줘야 되겠죠 이 정도는 넣을 수 있습니다 뒷판에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많이 넣어주고요 여기 조금만 넣어도 되겠죠 그리고 박을 때는요 항상 이렇게 잡고 밑에 실 당겨주고 노루발 넣고 이렇게 박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다 보면은 뒷판이 너무 커가지고 이러면 막 집어넣잖아요 옷을 입으면 쭈글쭈글해져 니다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런 정도, 쭈욱 1 센치로 박습니다. 거의 다 맞아 버렸죠? 그냥 쭉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쭉, 쭉 박고 여기서부터 이제 파카링을 집중적으로 줘야 되겠죠. 이. 빼버려 이제. 표시를 했으니까요. 어느 정도인지는 알수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소매산이고, 미국 여기가 소매산입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춰야 되겠죠. 이 정도는 파카링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일단 파카링 잡을 때 이렇게 잡고, 노루발을 들어줘야 돼요. 노루발노르발노르발 노르발. 놓으면은 노루발만큼은 파카링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노루발을 집어넣고, 손으로 이렇게 딱 만져주면은 그냥 이렇게 들어갑니다. 딱 맞죠 그래서 소매산은 딱안 맞아도 한 3mm 정도는 이동해도 별 표시가 안 납니다 될수 있으면 소매산은 맞춰줘야 돼요 근데 소매가 앞으로 간다든가 뒤로 간다든가 그런 경향이 없잖아요 지금 잘 맞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만 파카를 넣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자연스럽게 봤고요 소매산이니까요 소매산에 파카링이 많이 들어갈수록 소매가 잘 떨어집니다. 일찍 왔으면 한번 재봐요. 재봉 딱 맞죠. 이렇게 이것이 땡긴다든가 땡겨가지고 몸판이 있을 파카링이 들어가면 옷이 안 떨어집니다. 그 백날 사려도안 다르죠. 이게 닿을때 제일 신경을 좀 써서 단면는 푹푹 해도 별 표시가 안 나지만 은이 소매를 닿을때는 윗부분, 앞부분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에요. 이렇게 반드시 밑에 이렇게 반드시 놨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자제럽게 놔줍니다. 이거 빼고 왼손을 떼지 말고 왼손을 그대로 놓고 그대로 1cm로 정확하게 막아줍니다. 돌아가는 선을 정확하게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만 손매가떨리지지안 그러면 안,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왔을 때는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도매해집니다.